안녕하세요. 감성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오프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, 아이비타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이 현장은 지금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단지 구성이 평지, 입지에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입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경기 광주역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, 학군 같은 경우에는 매양중학교 그리고 매곡초등학교가 도보거리로 약 10분 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과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옵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두대와 식기세척기 그리고,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좋은 세대를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 테라스 세대와 어, 2층 구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복층 세대까지 모두 남아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